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나무, 나무를 나무 두고 하나씩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그냥 들어와 버려서 중간에 딱 사야 이렇게 나가야 될것 같아요 나옵니다 여러분, 비어 일어났습니다. 아우, 오늘 또 배울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배워가지고. 폭포가 저게 보기는 좋은데, 밤새도록 저런 소리를 냅니다. 네. <웃음> 어디냐면 게이란게르에서 구불구불 길을 올라오며 게이란게르 피오르드가 엄청 잘 보이는 곳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진짜 아름다운 피오르드 중에 하나잖아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웃음> 보여드릴게요 진짜 멋진 게으란 게으른 히어로즈 보시러 노루에 꽂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 아니 안 괜찮다 아. 그러고 어떻게 됐는데 야 배경 좋다 근데 이거 허리 쫙 펴라 허리 딱 펴고 있으라고 너 봐라 저렇게 갑자기 일어나 <웃음> 오, 여기 미란계르 피오르, 피오르 바로 앞에도 캠핑장이 하나 있고요. 조금 더 위에 올라오면 저희가 묵고 있는 캠핑장도 있어요. 그외 마지막 캠핑장입니다. <웃음> 비가 계속 와가지고 피오르드가 바로 저 앞에 보시면 굉장히 경치가 좋은데, 비가 계속 오네요. 요즘 비가 와서 지금 텐트를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영아 어, 어 놀라 스웨덴 안 가고 바로 덴마크 갑니다. 스페인 토마토 축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이 사이트가 비교 사이트라서 어펜인가 뭔가 하는데 저번에도 그랬는데 딱 끝까지 다 기입하고 나면 죄송합니다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2-3만원 플러스 때립니다 이게 지금 장난치는 건가 뭔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서 폰을 한번 대 해보고 어,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드리보고 아 이거 폰으로 해도 인상됐네요 이거 내보고 바랍니다 사과가 위에서 떨어졌네요 여러분 저희가 어제 디오르트 이란손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불다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쉽지만 저늦잠을자서 와이프가 늦잠을 자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합니다. 늦잠은 남편도 자, 잤잖아. 아니 전혀 일찍이 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김 없이 늦잠을 자서. 아 이따 소주를 할래. 아까부터 정박해 있던데 보이시나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위에 구름 보이시나요 오늘 아침에 아쉽게도 비가 와가지고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온다네요 그래서 저희는 노르웨이를 아쉽지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희가 노르웨이는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르겐 오슬로 포함해서 3주기 때문에 시내는 한 1주 정도 있었고 한 2주 정도가 히어루트 보고, 트 레킹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노르웨이를 만끽하고 가던 2주가 될것 같아요. 드롤입니다 엄청 사람들도 기념사진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 제 와이프를 소개합니다. 모습이 그냥 또 여기 투명한 건 아니지? 19크로 네네 카드 계산해서 저희 바로 옆에 캠핑장이었었는데 캠핑장 무료인데 저희 캠핑장에서 이결게야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람> <놀람> 제가 다른게 급한게 아니에요 지금 소빈이 급해앵가하면 참으려는데 앵가나면 참는데 급해요 지금 못참겠어 네. 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참아야죠. 갑니다. 오, 저희는 지금 노르웨이 게이랑게르를 출발해서 난개 손까지 10시간 운전 해야 합니다. 눈이 매워서 양파,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 아, 덴마크부터 많이 자레 마천 가서 장을 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볼 겁니다. 제가 노르웨이 와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건데 이거거든요. 이게 슬라이스로 된 브라운 치즈. 근데 이제 조금 욕심내서 좀큰걸 사가보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많이 먹었던 제품들이거든요. 이건 햄 맛이 나고 이건 베이컨 맛이 나고. 있으니까 이건 안 사고. 캐비어를. 사볼까 하는데 캐비어가안 보이네요. 24크로네. 캐리어. 이게 영어 회로가 바로 먹을 수 있다 보니 282크로네면 3만 9천 원 정도거든요. 아 비싸서 너무 되는데. 그래도 먹어봐야겠죠? 제가 말한 3크로네빵이거든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맛있어요. 음, 하나 사겠습니다. 포스스는 단대적으로콜라보다더 싸요. 콜라가 17%에 25% 아, 진짜 루위에서는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를 따져보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나 아보카도 하나가 1,300원 정도 하네요.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는 초콜릿 하나를 다 사가려고 합니다. 40크로네 연어가 200 얼마였던거가 아니었던거 같아요 50크로네입니다 50크로라면 7 0 0 0원와7 0 0 0원이었어요 우와, 우와 다해서 290크로네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마지막 주유했습니다 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간장을 살짝 찍어서 먹어봐 음. 맛있을 맛있다. 것 같은데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저는 지금 거제도 물걸로 아침 슈퍼를 가고있어니 오늘은 덴바크 넘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아침 9시 5분. 일어지 얼마 됐죠? 일어지 20분. 저는 오늘 일, 14시 오후 2시에 배를 타요. 2시간 전에 11시, 12시쯤 도착을 해야 됩니다. 어제 있게 에서 잠을 잤어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굿모닝. 한 5천원. 믹서에 넣다 내가 사자 하나. 사자님은 저그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는 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두 개. 이거 살마? 어제, 어제 먹었다. 삼마, 살마 꼬고 제끼려면 애가. 아 이거 어제 아침엔 사과. 이해 봐 봐. 아우. 아우, 그도네 예전 지금 노르웨이에서 덴마크 가는 배를 타러 왔습니다. 오픈이 1 2시 납니다. 음식을 먹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한 40도 오치고 있으니까. 물 들고. 어디서 먹냐? 요앞 하는 곳 옆에. 여기에 테이블을 깔고 좀 먹겠습니다. 오르웨이야서는연어스식꼭 먹어보세요 엄청 많이 다년디 어? 많이 다녀 어? 아이고, 아이고. 어, 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지금 은좀그렇네요 There you go 오케이 okay, 땡큐 21 여기서 저희 2시 반 출발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2시부터 생산하겠죠? 티비어라, 와사비 좋아해. 뭐가 맛있어? 와사비. 노르웨이에서 먹는 마지막 연어입니다. 연어에 밥을 넣고 와사비 간장도 넣었습니다. 맛있겠죠? 도톰한 이 연어살 보이시나요? 좋겠습니다 아, 음. 와사비. 정말 맛있습니다. <웃음> 저희는 이제 덴마크로 갈 겁니다. 2시 반에 출발해서 한 7시, 저녁 7시쯤에 도착할 거거든요. 그럼 타볼게요. 안녕~ 네,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가볼까요? 나중에 봐요. 뿅! 여러분, 페리 타실 때는... 일찍 오셔서,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리를 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자리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노르웨이에서 꼭 먹어봐야 될 바삭일 정도로 맛있는 건데. 자, 안녕. 노르웨이.